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어, 집요정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요정도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전용 장비가 따로 있어요 장비를 구하는 방법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사실 수가 있고요 총 5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당 만점씩 필요해요 5개를 다 살려고 하면 이제 5만점이 필요하고요 어, 기초적인 장비인데 요거는 이제 뭐, 뭐 채집 아니면 뭐 농사 벌채 축산 이런 뭐거 숙련도가 이제 오르고요 그리고 생산품 추가 획득 확률 그리고 이제 생산 시간 감소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뭐큰 의미가 없어요 낀다고 해서 뭐 눈에 띄게 뭐가 증가한다던가뭐 사용 뭐 노동력이 감소한다던가 이런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다만 생활점수에서 구매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. 가죽 세공 선반에서 무역 전용 장비로 이제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어, 요거는 어, 세공 털실이 이제 필요하고요. 그리고 뭐각 파트마다 뭐 향이 깊은 잎사귀 아니면 뭐 윤기가 흐르는 씨앗 아니면 단단한 원목 런기 필요해요.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벌채 아니면 농사 채집을 할때어 다중 확률로 뜨는 이제 아이템들이고요. 뭐 높은 가격은 아니어서 경매장으로 사셔도 되고요. 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만들어서 입히면은 요거는 이제 무역에 관한 이제 숙련도랑 어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집요적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 점수 상점에서 이제 구매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. 그거 말고 나뭐 나는 이제 집요정으로 무역은 안 하고 뭐 농사나 뭐 이런 거 벌채 채집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관련해서 이제 특화된 장비들은 이제 루루 상점에 있어요. 루루 상점에서 어 생활의 집요정 들어가면 여기 1 5 0 0 0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여기 보면 채집, 농사, 벌채, 어 축산 이렇게 해가지고 요다네 요 종류는 이렇게 있고요. 아까 전에 그 기초적인 그냥 생활점수에서 사는 장비들은 솔직히 낀나안낀나큰 끼나 끼나 의미가 없는데 요 특화 장비들은 낀 거랑 안낀 거랑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. 어, 보시면은 착용을 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뭐야 집요정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요정 어, 무역 그 특화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요. 이제 착용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노동력 감소 효율이 20%가 나와요. 다 빼면은 15%예요. 그니까낀 거랑 안낀 거랑 5%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뭐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좀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 5% 차이도 좀 체감상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무역 무역품을 이제 판매를 할때그 시간도 뭐 2% 감소되고 생산 비용도 33% 감소돼서 이런 것도 뭐 많이 하다 보면은 어. 조금 어, 영향이 있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2단계 특화된 장비에서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어요. 아까 거기 이제 루루상점에 들어가 보면은 요정의 장비각성 주문서라는 게 있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 장비들 있잖아요. 그 생활점수에서 산거 말고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무역 장비나 아니면 여기 15,000원에 구매한 장비들. 요거를 이제 한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. 요 하나당 한한 파츠를 이제 각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장비가 다섯 개잖아요. 그럼 이거 다섯 개 사면 만 오천 원. 요거까지 하면 삼만 어 삼만 원이네요. <웃음> 근데 어 요는 이제 가 이제 가끔 이벤트에서 뿌려요. 그래갖고 경매장에서 살 수도 있어요. 경매장에도 팔긴 하거든요. 사람들이 이벤트로 받은 거. 어뭐 시세는 만300 골드 정도 하네요. 만 250에 300 골드 정도 하고, 어, 300 골드라고 치고 다섯 개 하면 1,500 골드, 어, 1,500 골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매장에서 어, 사도록 할게요. 지출이 좀 많은데, 에이, 그래도 사자. 근데 저도 이거 뭐야 <웃음> 집에 정 이렇게 장비를 각성해서는 사용을 안 해봐갖고요. 어... 이게 효율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어, 우선 어, 노동력 감소율 20% 2, 3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저도 이거를 어, 한 2,000골드 들여서 각성을 할 필요가 있나 없나 <웃음> 어,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이거 안 해봐갖고 자 머리통 와 머리통 보면은 우선 그전에는 장사 숙련도 5천0의 무역 소요시간 1% 감소 이렇게 했는데 어, 우선 장사 숙련도는 2000이 누네요 그리고 그 외에 채집 뭐, 농사 벌채 축산 이게 다5천씩 붙어있네 어, 그리고 세트 효과도 생기네요 어, 다섯 세트 효과에서 생산본 추가 획득 2% 생산활동 감소 2% 이렇게 2%씩 다 붙어있네요 음... 우선 성공률은 100%니까 어. 그나마 다행이네 이건 막 어, 이것도 막, 막 실패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... 어다 각성을 다 했어요 뭐가 바뀌었나? 어, 생산 세부 정보는 똑같은 것 같은데? 음. 저기 세트효과가 적용되고 있는게 맞나? <웃음> 적용되고 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지 저기 2% 2% 하면 이거 4% 5%가 되어야 되는데? 아닌가? 어... 노동력 감소는 20%로 똑같네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감소하는 어그 단계가 있어갖고 어 거기에 숙련도가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<웃음> 우선 노동력... 삼성 20% 생산비용 감소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세트 효과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버인가어네 2000골드 암튼 <웃음> 어 2000골드 들어서 각성을 했는데요 음 오른 거라고는 축산 이이 이, 이, 이 축산 농사 벌채 채집 요, 요 25000이 오른 거 올라도 노동력 감소 효율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세트효과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골드가 공중분해됐어요 만약에 버그라고 하면 이거를 어뭐 이게 고쳐진다고 해도 각성을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생산비용 감소 2% 저 세트효과 있잖아요 생산비용 감소 2%랑 무역시간 2%, 무역 시간 2 감소 이것밖에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숙련도가 더 오른다고 해도 그 숙련도가 노동력 감소에 해당되는 이제 단계가 아니라 그냥 20% 감소 똑같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의 결론입니다. 네골드